예, 안녕하십니까. 자, 기계 설계 관련해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 전산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 설계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제시하는 밀도 값에 따른 3D 영상의 질량을 구해서 표제란에 비고란에다가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에서 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질량을 구하는 방법과 재질을 정의해서 재질에 따른 그렇죠? 재질에 따른 어, 질량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어떻게 보면 단순 질량을 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쉽습니다. 매저 툴에 있는 요 매저 이너시아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금방 질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 인벤터와 캐드에서의 어떤 요 기본 형상 있죠?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에서 한번 작업해보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파트로 들어오죠. 어, 파트 디자인에서 기본 솔리드 영상을 잡으러겠습니다. 자, 포지션도 스케치 잡고요. 면 잡고, 자, 요 사각형 가지고요. 자, 백백짜리 100, 하는 글이죠 이렇게요. 백 더블 클릭해서 백 원단은 그리죠. 어, 지름은 5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요. 자, 빠지 나온 다음에 돌패드하죠 위로 100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메저툴 있죠. 혹시나 이게 안 보이면 여기서 빅몬에서 또는 이쪽에서 마우스오른쪽 하셔가지고 메 매저 툴 어디 있죠? 이거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매저 인시합입니다이 이누시아 인시안 누르시면. 여기 파트 4 있죠. 뭐 이거 파트 바디 하나만 있다 그러면 바디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것만 누르시면 되겠고 바디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저는 파트 바디해 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인 볼륨의 단위가 뭡니까? 미리미터로 나오죠. 미리미터에다가 어, 에어리어, 메스, 그라으로 나옵니다. 이게 믿을만한 정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믿을만한 정보냐 그렇죠? 혹시나 단위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카티아의 단위하고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단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자 단위를 한번 변경을 해보죠 단위를 변경할 때는 툴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의 단위를 변경하는 거죠. 자 파라미터의 유닛입니다. 면 랭스 단위가 지금 밀리미터로 잡혀 있죠. 다른 단위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뭐 인치나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자. 자, 랭스 단위 쓸 거고요. 자 매스, 매스는 음, 질량이니까 기본 단위 그람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다른거로 잡혀있다 그러면 kg 잡혀있다 그러면 찍으시고 g 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density 시험에서는 g r per 세제곱 센티미터 입니다 근데 카테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퍼 있죠 이게 슬러시 슬러시를 언더바로 표현합니다 언더바로 그러니까 요거 있죠 그램퍼 큐백 센티미터 있죠 요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거 잡혀있으면 또 다르게 나올테니까요 뭐 면적 있죠 에어리어. 어? 미트제곱. 밀리미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곱미리미터로 제곱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orce 힘의 단위, 뭐 뉴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단위를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요 단위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 보시죠. 찍고 파트바이 찍겠습니다. 기본물성치값이 나오는데 카티아는 여기다 직접 덴시티값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어, 이 밀도값이 7.85 g 센 ³ c m 로 어, 어, 기본 밀도값이 주어지겠죠 저밀도값에 따른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8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탭키로 커스가 한, 어, 이 여기서 빠져나와있죠 탭하면 이렇게 자동 계산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어, 얘의 무게중심점은 어디있다는 얘기죠 0050 그러니까 이 00에서 위로 50, 여기가 RGB선 있죠? 레드, 그린, 블루, 어, 빨간선, 초록색선, 파란색선이 만나는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빼내고 싶으면 커스텀마이저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물성치를 알아낼 때도 이 매저 이너시아 많이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뽑아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 조금 줄이죠 뽑아낸 정보를 이게 트리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남아있게 하고 싶으면 킹매저 이거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이 메인바디 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 바디가 여러개 있다 그럼 이걸 찍으면 파트바디만 측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어, 그렇죠. 음, 물성지 정보를 텍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정보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OK 눌렀는데 이게 어 치수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툴의 옵션입니다. 여기 파라미터에 보시면 난리지, 이두 개를 체크해주시면 혹시나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툴의 옵션에서 이두개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사실 형상이 바뀌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더블클릭 어, 여기를 뭐 1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시죠? 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어, 선생님 저는 안 바뀌는데요. <웃음> 왜 이렇게 달팽이만 떠죠?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툴의 옵션입니다. 파라미터 보시면쭉 넘어가셔가지고 매저 툴이 있죠? 여기 두 가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체크 안돼 있으면 해볼까요? 형상이 바뀌면 빨리 나와도 이렇게 달팽이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로컬 업데이트 해야지 그때 써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성치 정보는 될수 있으면 같이 음, 딱, 같이 바뀌는게 좋겠죠 그렇지만 형상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거 계산하느라고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해제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게이렇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럼 이거는 특정 면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두 번째 방법은 재질을 정의해놓고 그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물성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요첫 번째 방법 설명드렸고요. 한번 재질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카티아에서는 이제 재질이 어디 있죠? 여기입니다. 어플라인 머티어리얼 이게 혹시나 없다면 그러 마우스 오른쪽 어플라인 머티어리얼입니다. 이거 누르면 여러가지 재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뭐 컨스트럭션 패브릭 메탈 여러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음,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재질들이 시험에서 제공하는 물성차와 맞지는 않습니다. 밀도가 틀려요. 아시죠자프라 t 티 한번 볼까요? 아이언 보시면 아이언 같은 경우도 뭐 종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애널라이시스 있죠? 보면 뭐로 잡혀있습니까? 7.87로 잡혀있죠. 7.85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재질 말고 어, 난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질을 탭 하나 만들어서 딱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런 통째로 이런 재질 파일을 따로 만들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재질이 뭐 그렇죠, 뭐 한두 개밖에 안되는데 뭐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배울 기능 배울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티아에서는, 어, 재질 관련 워커벤치는 인프라스트럭츠의 머테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는 솔리드웍스에서 알루에스틸의 재질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요 물성치를 가지고 한번 카티아에서 새로운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스타트. 인프라스트럭처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죠. 빈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음, 카티아가 재질을 관리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요. 요 위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카티아 V5-6 R 2017을 쓰니까 요 27이라고 뜰 겁니다. B17. 요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요입니다 여기 머테얼 페리얼이 얼마 쓸까요? 쓰면 어, 이거 지워볼까요? 알까지 써보죠. 알별 이렇게 쓰면 이거 지우죠. <웃음> 이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개 이거죠. 카탈로그 이게 뭐냐면 사실은 카탈로그 파일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재질이 있을 텐데 그걸 파일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카탈로그로 관리하는 겁니다. 카탈로그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 있죠? 어, 저, 저, 저, 여기 말고요파사에서요딱 누르면 나타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 디폴트 카탈로그 있죠 아 이건가요 제가 건드렸습니다 괜히 건드렸어요 <웃음> 자 캔슬 하죠 요 창을 닫아 버릴까요 닫아 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누르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렇죠? 자 따로 정의해놓은 건데, 어, 요게 사실은 요거면 되고 카탈로그 이거요 요거 요거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카티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카탈로그 파일이니까 카티아 파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하면 됩니까? 새로 이렇게 추가에 쓰셔도 됩니다. 추가에 쓰셔도 되고, 이 패밀리 누른 다음에 이렇게 패밀리 만들고, 요는 이제 패밀리 이름 바꾸는 겁니다. 눌러가셔. 뉴패밀리 대신에 뭐 신중앙 신중앙에 써볼까요? 요렇게요. 어? 요거는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새로운 만들자. 어? 이름 주고 신중앙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새로운 재질을 추가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는 뭘까요? 당연히 뭐 이름 바꾼 거죠. 그렇죠? 어, 기계 설계 뭐 요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프라프티 지금 선택되어 있는거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프라프티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라시스 항목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나중에 이게 저장을 하면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할 수 없다. 기본 위치에는 저장할 수 없다. 그러게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저장한 다음에 카피하셔가지고 이 위치에 있죠. 여기다 덮어서버리면 됩니다. 그게 한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이거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 회사만의 재질을 담고 있는 재질 파일을 또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m 티 t 라 e r l i b r a r y 이렇게, 기본 m 티 t 라 e r l i 파일 하나 뜨는 겁니다. 자, 이름 바꿀까요? 어, 요거는 새로 만들었네요. 제가 하고요. 이미 만든 거, 이름 바꾸죠. 여기다가 제가, 신중앙, 하고요. 얘 예, 선택하고, 이름을 기계 설계, 재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요 속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요 정보를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동시에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아이소트로피 머테리아로 잡혀있죠. 이 등방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그 등방성에 대한 성, 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고유한, 어, 물질의 어떤 고유한 재료 물성치, 그러니까 탄성 개수, 보아 형비, 열 전달 개수 등이 물질 내 모든 방향으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등방성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죠? 그 반대가 이등방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는 등방성 물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순수한 거이래도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있고 순수한 거이래도 미시적인 입장에서 본다그러면각 부분마다 물성 치 값이 동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는 부분은 따라서 등방성 물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방향에 따라 물성 개수와 변화가 미미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물질의 물성 개수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미소 입자들의 크기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으로 봤을 때 미소입자들의 크기, 형상, 배열 방향, 분포 형태 등이 그냥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정밀하게 전자현명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틀리겠지만 거시인 그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어, 물질 어떤 등방성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해석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등방성물질이라는 가정하에서 물성, 물성치를 여러분이 알아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카티하에서요이 값을 그냥 쓰겠습니다 자 0모듈값 그리은탄성계수입니다 자, 솔리드복스에서는 자 2.1 2에 플러스 11로 잡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숭비 있죠 0.28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덴시티 있죠 7.85로 하죠. 여기서는 음, 아, 제, 제가 설명드리죠. 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카, 저기 이거 솔리드웍스입니다. 솔리드웍스에 제공 음, 제공하고 있는 재질 중에서 알루미트리라는 재질이 있는데 그 재질의 어떤 물성치 값이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카티아에서는 이런 재질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 넣는 겁니다. 그렇 자, 하고요. 그다음에 밀도 있죠? 덴시티 예, 던시, 질량 밀도 7700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잡혀있네요. 그렇죠? 그람센티미터가 아니라 음요 단위는 맞는데 뽀아식는은 맞는데 요게 지금 킬로그램으로 음, 잡혀있어요. 음 그러면 일단 오케이 하고요툴의옵션에서 살짝 바꿔놓죠. 유닛 있죠? 유닛 단위를 일단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 센티미터 있죠? 킬로그램 어, 큐빅 밑으로 자, 바꿔놓고 다시 한번 더블클릭 오프라이 여기서 변경하겠습니다. 을 여기가 7700이란얘기예요자그 그렇죠? 다음에 어, 항복강도 있죠? 항복강도 값이 어, 왜 이렇게 크죠? <웃음> 620 422 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팽창률 있죠? 내가 어, 이것도 상당히 크네요. 1.3 2에 마이너스 아, 0.5 아, 상당히 작은 값이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자 그렇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 값이 그렇죠? 요 알루에스틸이라는 재질의 물성치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런식으로 하나 등록하시면 되겠죠. 어, 이름이 바꿔야겠네요. 여기를 알로에 스티를 하겠습니다. 알로에 스티 이렇게 하고요. 우리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단 누르시고 더블클릭. 우리는 어차피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덴시티 어, 값, 덴시티 값. 여기다가 어, 얼마 넣으면 됩니까? 어, 7850을 넣으시면 돼요. 킬로그램퍼 per... 우리 시험이 어떻습니까? 시험에서는 이거잖아요. 고람퍼 세제곱센치 미터죠. 고람이 키로그람이 고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면 천이죠. 근데 요 밑에 건 어떻습니까? 미터 단위로 바뀌려면 100센치가 1미터죠. 그러니까 100을 세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이 되겠죠. 공이 여섯 개 있죠. 밑에는 공이 여섯 개 위에는 공이 세개 그러니까 결국은 1 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된는 거야? 공이 세개 맞나요? 예. 아이고 헷갈립니다 <웃음>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놓고 보죠 툴의 옵션에서 여기를 고람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7.85 맞죠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재질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요것만 집어넣고 요 이러면 기계설계 설계, 설계? 음. 재질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아무 위치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뭐 C드라이브 정도에 저장할까요 네. 자 C드라이브에 저장하셔가지고 뭐 재질 뭐테어 e 1이라고 하겠죠 안드바 0.1 음 C드라이브 저장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럼 E드라이브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닫고요 여기서 이제 불러오면 되는겁니다. 자, 요거 누르시고요 요거는 이제 카티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이고, 요거 누르셔 가지고 그죠 제가 아까 저장해놓은 데 있죠? 엉뚱한 데 있습니다만, 여기 열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귀찮다. 일일이 찾기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툴에 옵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더라? 인프라스트럭체 머티어리얼 입니다. 음, 머티어리얼 라이브리 오시면, 여기 기본 경로 있죠? 여기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옆에 누르셔고요 여기 있죠? 저장해놓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OK 누르면 이거 누르면 항상 내가 만든 재질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할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재질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자, OK. 이 재질이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고 어 싶다 그러면 이거 링크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 집어넣었다 그러면 선택하고 딜레트키 누르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넣을까요? 예? 이 체크하고 근 때깔이 안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가요? 어, 간단하게 때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전에 저장해놓은 데가 어디 있죠? 요거였죠 여러 더블 클릭 여기 엔드링 있죠?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음... 어, 요거는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 거고 저는 텍스처에서 이미지도 좀 그렇고 카페인팅으로 할까요? 아이건 카페인팅으로 안되겠습니다. 괜히 바꾸나요? 예. 그냥 마블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블로 해서 어,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위 환경이라든지 뭐 투명도 뭐 그런거 있죠? 이런거라든지 반사율 뭐 이런거 리플렉션 이런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하죠? 오케이. 그럼 이거 바뀌었죠? 이거 저장하시고 예스 yes. 하면 이쪽에서 다시 재질을 적용하면 여기 보이시죠? 드래그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선생님 여기는 안 바뀌는데요? 어디 있죠? 여기 뷰 툴바가 막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 마우스 오른쪽 어... 뷰 툴바가 있을 텐데요. 아, 요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누르셔 가지고 네 번째 건가요 예. 어, 다섯 번째 거요? 쉐이딩 위드 머테리얼, 요거 누르시면 재질이 바뀌게 됩니다. 쌤, 테두리가 안 보이는데요? 물음표 누르신 다음에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방법은 머테리얼 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라운드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머테리얼, 트라이앵글, 이렇게 트랜스페런트 머테리얼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럼 이제 7.8, 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누르시고, 요거만 찍기만 하면, 파트파 파트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물상체 값을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상체 값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매스 값이 조금 다르죠? 제가 뭔가를 변경을 했나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거 변경을 했죠? 100으로 해야 되는데 자, 100, 100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착정을 해보죠. 예. 똑같이 나오죠? 6308.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6308. 재질 적용한 다음에도, 네. 여기 재질 적용한, 내가 만든 재질을 적용한 다음에도 6308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의 재질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재질 생각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지워버리죠? 이게 안 지워집니까 <웃음> 가장, 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오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 있죠 매저이너시아 어, 이거 누르신 다음에 파트 바디 찍으시고 여기다가 질, 단위를 맞추신 다음에 7.85 이게 쓰시면 자동으로 매스값이 구해지는거죠 그렇지만 이 방법도 있지만 은 두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재질을 정리해놓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질 관련된 워커벤치는 어디라고요 인프라 스트럭처의 머티어리얼 라이브러리 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 재질, 회사에 사용하는 체질만을 담은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C 드라이브던 C 드라이브에 저장이 안 되니까, 뭐, 다른 드라이브 있죠? 어, D 드라이브라든지 E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으시고, 경로를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이 항상 요거 누를 때마다 여러분이 정의해 놓은 요 재질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게 필요한데요? <웃음> 그러면 이건 누 저거 있죠? 원래 거 누르시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 경로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자 요거 누르시고 어, 열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경로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있죠? 카탈로그 열기 하면 요 기본 재질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죠? 다른 재질도 한번 볼까요? 어드밴스 머테리얼 하면 요렇게 삐까번쩍한 칼라풀한 재질들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예쁘장한 재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b H.S. Material 이건 또 뭔가요? 이얘는 어, 뭐 반투명 같은 재질 같습니다. 그렇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재질도 좀 아시고 그리고 물성치 알아내는 방법도 좀 아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